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녀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내마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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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1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면 성도님들께서는 눈으로 함께 읽으시고 입술을 열어서 성경 말씀을 함께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수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애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애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또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네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옷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송류석과 남보석, 홍만오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대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벼곡이라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김 같이 그 열두 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고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따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두 고리를 흉패의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금 사슬을 흉패 끝에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두어깨바지에 금테에 매고 또금 고리 두를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금 고리 두를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에 매는 자리 가까운 쪽곡 정교하게 짠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어느덧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달이 되었습니다. 사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제가 청소년이었을 때는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른이 되면 오히려 시간이 좀 더디 갔으면 좋겠다라고 할걸? 이라고 말씀하시곤 하셨는데 이제 저도 그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연말이 되면 항상 한 해를 보내면서 무엇이 가장 감사했는지 또 우리가 원하고 바라며 기도했던 것들이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한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었고 그것을 우리가 잘 순종했으며 지켰는지 돌아 봅니다. 이런 시간은 저로 하여금 감사의 제목들을 만들어내고 또 나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상기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음 한 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더 자라나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듣는 하나님의 마음에 오른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내년 한해도 잊지 않고 마음에, 마음에 새겨야 할 제목으로 아이들과 아내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 성소를 만든 후에 그 성소에서 섬길 개사장이 입을 애봇을 만들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봇의 옷감과 모양새 그리고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성소를 만든 재료와 제사장이 입고 성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에봇의 재료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거룩한 성소와 같은 재료로 만든 에봇을 입힘으로써 거룩을 덧입혔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옷은 옷을 입은 사람의 정체성과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왕은 왕에게 맞는 용포를 입고 선비는 그에 맞는 비단옷과 갓을 썼습니다. 이것은 신분에 따라 입는 옷이 다르다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에봇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법칙과 사고, 세계관을,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왕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할 수 있도록 돕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죄를 짓고 부정하게 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상태가 될수 있도록 성수에서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죄인된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회복시키셨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상식으로 섞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 세상의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혼돈되고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세상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인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나에게 독이 묻은 칼날과 같은 비수를 가슴에 꽂는 사람에게 오히려 사랑과 위로의 말을 를 해줄 수 있을까요? 나를 비난하고 어리석다고 뒤에서 수군대는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것은 내 안에는 그러한 능력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랑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도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알 수가 없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눈에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다음 절에서 설명하면서 5절, 7절, 21절에서 각각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행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무엇을 듣고 말하고 행하고 살아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그 소리를 분류해보면 이웃과 나의 관계에서 들려오는 소리, 사단이 나에게 속삭이는 소리, 권위자나 부모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세상, 즉 t v 나 신문, SNS, 인터넷 등등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리를 통해 우리는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형성되어 그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그것을 기반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욱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은 이 모든 소리들이 섞여서 뒤죽바죽박죽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오직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 외에 음성은 진리가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들려오는 음성, 이웃에게서 들려오는 음성, 사단이 나에게 속삭이는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클리어하게 들렸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그렇기에 이 모든 음성들이 뒤죽박죽 섞여서 우리에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술을 통해 권위자를 통해 TV와 매스컴, SNS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서 들려오는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소리는 나의 음성과 나의 내면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분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나의 지혜와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힘을 뺄때 가능해집니다. 내 생각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경험으로 무언가를 하기보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순종하여 혹시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논리로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내가 내 목숨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제 삶 속에서 나를 꺾어내고 순종함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만들어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부탁드립니다. 7분 정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뭅시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오늘 말씀하실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시다. 그 음성에 순종하고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당신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루를,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소리나 세상의 그 어떤 음성에 집중하지 않고 오 주신 당신의 음성에만 반응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음성, 세상의 음성, 사단의 음성, 이곳의 음성은 잠잠할지어다. 주님 당신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그 음성은 그 음성에 순종할 때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일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당신을 기대하며 보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